했었다. <웃음> 도 <웃음> 어, <너> 잘한다. <웃음> 어우 너무 잘했어. 와, 쯔1등상 받았어? 갈비지? 와, 쯔가 잘 먹을게. 어 고마워 지우야 지우 최고 와 우리 지우 덕분에 갈비 먹네 지우가 어, 오늘 지우가 새는거예요 아이 귀여 가자 응 정우 지우 덕분에 잘 먹었다 아나 음, 때문이지 알았어 네? 오늘 내게 쏜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되세요. 애들 덕분에 먹었어요. 애들 덕분에. 네 맞아요. 네. 네.